면 마우스가 움직일 것입니다 이얼마나 대단한 네.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죠? 꼰대는 자기야 꼰대가 아니라고 한다 네. 아니요! 나라고 무슨 꼰대예요 완전 오픈마인드 그는 젊은이들과 잘 소통하는데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르 꼰대 성형 검사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흔 네. 두살이라고 네. 네. <목소리> 네. <목소리> 글자를 키워주셨어요 빨로우! 구독자에서 오는 건데 약간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인정이 필요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언니 온미? 나 무궁화 검자아 주변에 인정을 받는 걸 있다고 선한다아왜 그렇다 왜 이렇게 헷갈려아 이거 너무 헷갈려. 나라 강정리 있어요? 나라 강정리어 진짜 언제 그런 느끼시나.. 아니.. 음, 아, 음, 아. 아.. 아.. 아.. 멘탈 사상 나라는 꼰대가 아니니까! 받아 드릴게요! 매우 그렇다! 평소 <웃음> 호기심이 생기면 알아야만 집술만이생니다 완전! 매우! 잠을 못 자요, 잠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동기부여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맞지? 싫은 <웃음> 소리 못해요, 일단. 싫은 소리 진짜 못해요. 정말. 거절을 못하고, 이게 렇 화도 못 내고. <웃음> 이런 방송을 하면 몰래 막팬분들이막출연진면 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긴 내껌껄해가지고 맨날 나 알아봐! 왜 했을 때들 맨날 맨날 지날지날거리고 막. 지트 지트 아, 아 정혜진이막 이래서 안아주라고 하고 빈막 피하고 막 거야, 이렇게 아또 토끼 아아님은 착해요. 토끼 아아님은 토끼 아아님은 되게 아아아아맞아요아아게다 회식을 안아아아 회식을 안 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로 아아아아아아아 아, 편집! 제 아, 이거 도와줄게요! 참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웃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자유에 맡기지만 뭐 이렇게 코로나가 우선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강요는 아닌데 웬만하면 다들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럼 잘 되자고! 라이브 좀잘 돼보자고! 방송 좀 살려보자고! 약간 이렇게 강는 회식인데 이런 데붙여야 하는 사람은 자유기는 하지만 방송을 살릴 의지는 없다 이해할 수 있으니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나름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웃음> 왜 네, 그렇다 이거 넣어버려서 넣어버려서 왜 그렇다 왜 네, 그렇다 네왜 네, 그렇고 다가에 봐요. 전혀요 전혀 전혀 왜냐면 나라도 어, 누가 물어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도 음2살인데 자꾸 버릇없이 물어보면 내가 이러는 성과를 누군가 똑같이 얻고 싶다면 적어도 나만큼은 노력해야 한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 누군가는 골드버튼 받았을 저기, 정보수집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 그런가? 아, 나 알았던 능력 어 나라의 어떤 그런 리더십 사회생활 나라는 그런거 모릅니다 영영영 입이 금질거려도 꼭 참는 변수 을해라 <웃음>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나라! 나라 스트리머 라방 해야되는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영상만 하고 앉아있어요? 영상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날바이 오신 걸신 환영합니다 <웃음>